기어. 기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케체케체케 기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에어플레인 스토리모드 비더 몬스터 이거 게임패스 하면 몬스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 엔딩 그리고 솔로 엔딩 있네요.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아닌데 뭐 잘못될 일 있겠어? 아 음... <웃음> <웃음> 이게 스토리에요 살아났기 힘들면 게임패스를 생각해봐 아좀 게임패스 안사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플라잇이 많네요 오 사람도 많고 오 연착된게 하나밖에 없네 오 이건 뭐죠? i 어, 윈스 260번 262번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잘살난저 사람? 자 여기 보통 똑같죠? 에너지 드링크 여기 불스톱 이런 거 마시지 말아요. 에너지 드링크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 팬다가 이걸 사면은 이건 약이네요. 아플 때 치료해준대요. 자, 우리 안내원 언니들을 좀 볼까요? 이 언니는 호텔에서 안내원 언니랑 똑같은 언니인데, 어다 똑같이 생겼네. 어쩜 이렇게 다들 똑같이 생겼지? 언니, 언니. 자, 여기는 지금 우리 투 플레이어고, 여기는 다섯 명이에요. 아, 열로 가자. 열로 사람 마음대로 가야겠죠. 자, 열로 가자. 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근근근 드잠드만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2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Hello everyone. A B C D H. 안녕하세요. 비추, 비추, 비추. 여러분,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입니다. 완전 앉아앉아 앉아. 됐어. 지금 우리는 상공 33,000피트 바다 위를 날고 있으며 날씨가 아주 좋아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비행기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돌려볼 거야. 나 여기 다 앉아 있을 거야, 나. 너 근데 뭘 들고 있니? 착하게. 손이 왜 그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 지금 친구들인가? 자리에 자리에 이 친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미 앉아 있다고. 두 뚜이 리 뚜뚜. 아, 아마도 여기 경기 끝내고 온 친구들이 있나 봐요, 여기. 오! 두두디두리로리두뚜티리뚜뚜티리로리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your cooperation. 저희 승무원들이 식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승무원입니다. 곧 샌드위치를 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맛있게 드시길 샌드위치. 바랍니다. 안 먹을 거야 나는. <웃음> 나는 이제 스토리 게임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굶어 죽지 않는 이상. 어, 너왜 이래? 나 속이 안 좋아. 어. 야, 너 누구 어딨어? 심... 나 속이 누구야? 안 좋아. 누구가 누구 먹었어? 잠깐만. 너야? 이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들어 있어? 야, 샌드위치. 나 마요네즈 알러지 있단 정현이... 말이야. 어, 너너 이름 뭐야? 오, 어, 이런 어서. 이름 뭐야? 네. 미라자타. 선생님의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미라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라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어자타미라가찾 미라자타! 미라미라어 미라자타! 미라자타! 미라타 야먹지마 그러니까 너 공짜 음식 좋아하면 너 찾았구나. 여러분. 어디었어 지금 안 고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아픈데 어디었야너 아파? 잘너 <웃음> 너 뭐, 뭐해 여기서? 나잠을좀주무시 미래 차너 괜찮아? <웃음> 왜 저기가 있는 거지? 승객 여러분 또 기장입니다. 도착하려면 몇 시간 남았습니다. 편안한 운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디였지? 비. 여기 비툰되나 비틀음. 노노노노노 안돼안 돼. 넘어 너무 지 않아요. 승이 전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고치고 있으니 뭐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뭐야? 저기 창밖에 날개 위 저거 뭐지? 뭐야 오른쪽 윙에? 뭐야? 어 저기 있다! 쟤 뭐야? 뭐야 두 마리, 두 마리나 있어! 넌 살아남지 어. 못할 것이다! 뭐야 쟤네? 어 저것은, 저것은 오씨! 비야합니다~! 스네키 스낵기! 뱀아 비야합니다~! 야왜 갑자기 미안. 뱀이 나오는 거야? 오씨! 안돼 안돼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오우 나 물렸어 밑에 밤바 뱀뱀뱀뱀뱀 미라사키 미라사제트 미라사자트 2,1,3,4 저기 문이 열린 화장실, 레슨, 화장실 있어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오케이 오케이 위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나 에너지 봐 안돼 안돼 나 죽고 싶지 않아 우와 <목소리> 화장실 와서 똥일좀 싸고 할까 우리? 어, 부부, 부부, 부부, 부부, 부부. 친구들 보는 앞에서 응가를 했더니 시원한데? <목소리> <목소리> 이거 누가 말해준 거야 너무 무섭잖아 도대체 <목소리> 그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 I'm pooping the toilet 내가 먼저 했다고 나 아직 물안 내렸는데 너너 너 발에 똥 묻었어 너 발에 내똥 묻었어 전원이 돌아왔다 오우, oh, 예난내 yeah. 자리 가고 싶어 12 B12 뱀도 다 없어졌는걸? Yeah. 비행기가 우주를 날고 있어. 날기 것도 사라졌어. 에 어? s p a 우주선인데? b 스페이스 e 이라 해야 되는 거아 a Singing, Robin. John Sosikwa, Napun Sosiki, Sumni. John Sosikwa, j o 나쁜 소식은 비행기에 산소가 빠져나가고 옥시진, 있습니다 옥시즌 옥시즌 옥시즌 산소 마스크가 각자 자리위에서 떨어질 것이오니 어서 어,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쪽에서 하줘야 옥시즌 아 어, 죽었어 씨 아까 산소 마스크 하나만 준거 맞죠? 왜또왜 또? 왜 또? 으, 으, 이거 폭탄 아니야? 이거 뭐야? 누가 난타한 거야, 이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폭탄, 폭탄! 폭탄 어딨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 마이 갓니스. 곰 마이 갓니스. 우리 침착하자고. 뭔가 레드 같걸 찾으면 폭탄의 케이블을 끊 자, 이걸 끊자. 이걸 끊 끊자. 가위를 찾았어! 아 내가 찾고 싶었는데 무슨 색 끊을 까 무슨 색? 어떤 선을 잘라야 하는 거야? 무슨 색? 얘는 레드 하고 싶다는데? 나라면 빨간색을 자르겠어. 너! No! 오! 됐어? 얘 d 드 d it. 우리가 해냈어! We did it! 해냈다고! a h Tago! Yes! We 우리... d 해냈다고. Wehee! Wehee! Wehee! Wehee! Wehee! Wehee! w e e h e e 캡틴, 저쪽 가보 저쪽 뒤에 분 어딘가 앉아 있을 텐데. 와, 승무원들이 다정신어 조종실도 확인해봐야 없다고? 기장도 이상태면 큰일이네. 언니들, 괜찮아?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방구를 좀. <웃음> 얘네들 정신 나간 게 자, 확실해. ]겠어. 시장도 뭔가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Inside. 이 문을 열려면 코드가 우리 필요해 우리 코드 코드 코드 코드를 자, 코드를 찾으면 이 문을 열수 있을거야 코드 거야. 어떻게 찾아야되지? 코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코드 어떻게 생긴지 몰라? 어이...참 이거 아니고 코드 없어 언니들? 코드를 어디가면 찾을 수 있는거야? 아무튼 열릴수 열릴 있는데도 없고 어 아이 파운드! 어, 여기 찾았어! 어 여기 있었구나! 어 찾았어! 후! 자 뭐해야돼 자 어디,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그 생명체다 걔가 또 나타났어? 아그 생명 철아! 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너 너가 한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라 시끄이 나쁜 놈아 들어가면 안되나? 못 들어가네 너는 나의 계획에 따라 이 비행기에 타게 된 것이다 뭐야 나 여기 우연히 온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이 비행기에 태웠다고 네가 날 데리고 왔다고? 우리 모두를 이런 무슨 무슨 헛소리하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거야 죽을 와, 시간이다 뭐, 뭐, 뭐, 그러니까. 안돼 뭐, 안돼 죽고싶지 않아 죽고싶지 않다고 죽어서 만나자고 전화해 전화해 전화해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헛소리 짓거려요 기장도 의심분영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어 캡틴이 캡틴도 기장도 정신이 나갔어 의심분영상태야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우리 어디 어떻게 해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자동 비행장치 버튼을 찾아야 해 캡틴 캡틴 정신 차려 캡틴 트림으로 아아아 꼬여있는 모든 버튼을 눌러봐 반드시 방구... 찾아야 돼정신 나갔어 자 오토파일럿 버튼을 찾아 누가 찾았어 오토파일럿 버튼을 찾아 어서 찾아버 아주 아주 다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액주듀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잘했아고아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이 아주 이주 아주 어주아 아주 아주 아아 긴급 전화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을주씨폰 폰, 저기있어 전화해보자 여보세요? 여기좀 도와주세요 기장이 의식불명이에요 엄마 도와줘요? 걱정 말아요 저희가 금방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여러분 모두 괜찮나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자동주행장치 모드예요 액듀듀 액가 잘하고 있어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있는지 위치추적을 해서 비행기를 조종해볼게요 비행기를 조종해볼게요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누군가가 비행기를 올바른 길로 올려놓아야 해요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그 기장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 조종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나할수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할수 수 있어. 있어. 내가 비행기 조종할 수 있다고. 오케이, <웃음> 내가 할수 있다고 했지. <웃음> 오예, 오예, 좋았어! 내가 핸들 잡았으니까 너희는 안심해도 돼 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빨간색 방구 냄새가... 아니네? 어! 이런! 얘 누구야! 돌아왔어! 하하하하! <웃음> 너희들은 참무섭구나이 까만 애 누구야! 너희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웃음> 손가락이 뾰족해 <웃음> 얘! 마지막 기회야! 착하게! 니가 이 비행기를 주도시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야! 하하하하. 뭐라고? 이 비행기를 부시라고? 부셔야 돼, 말아야 돼. 이 비행기를 부셔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겠어. 아니야, 난 친구들하고 살고 싶어. 그냥 부셔버려. 헛, 부셔버려. 나도 몰라, 그냥 부셔버리고 싶었어. 부셔버려. 멍청한 인간. 어? <웃음> 나는 항상 착하게 너를 믿고 있었어. 잘했어. <웃음> 너는 항상... 나, 아, 아, 난너의 변이 아니야. 자, 그럼 착한 게 이제 집으로 가자고 야, 난 네, 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야, 저게 라스트 엔딩이야? <웃음>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말이 다른 거 선택하면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결말을 제가 비디오에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으면 구독해주세요. 자, 구독하시면 재미난 로블록스 비디오를 쭈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착하게 하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기야.